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님 중에 이승훈님께서 요청하신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시스템인지, 자, 만나보러 가시죠. 자, 로드리게스 시스템. 로드리게스 시스템은, 음, 숫자 변화도 많고, 어, 시스템 내용도 뭐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되죠. 어, 크게 보시면, 제각 돌리기, 짧은 각, 중간 각, 긴 각, 그리고, 음, 앞 돌려치기죠. 음, 플러스 투 시스템, 어, 그쪽에도 로드리기스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음,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편하게 치는 방법은 칸수 계산법이 있습니다. 어, 굳이 숫자를 안 집어넣고 음, 숫자 변화도 많은 로드리게스 시스템보다는 오늘은 로드리게스 칸수 시스템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로드리게스 칸수 시스템 1족구와 2족구가 떨어져 있는 칸수를 세알려서 2쿠션에 위치에 있는 당 쿠션 칸수를 똑같이 해 주시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음, 칸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족구가 놓여 있는 장 쿠션이 0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한칸 1, 두칸 2, 세칸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 쿠션에 똑같이 해 주면 되겠죠? 대신에 원 쿠션은 반 칸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당쿠션 15포인트를 보내면 득점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대신에, 투쿠션에 15포인트 올 때는 이쪽 프레임 포인트 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프레임 포인트. 레인 포인트 여기로 들어오시면 짧습니다. 프레임 포인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당점은, 음, 자신이 원하는 당점과 두께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 보내시면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팁, 투팁, 쓰리, 팁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음, 시타를 해볼게요. 음, 8분의 1 두께의 쓰리 팁이면 들어가겠네요. 제가 저는 쓰리 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음, 저는 항상 믿을 팔로를 좋아하죠. 믿을 팔로우 쳐보겠습니다. 3팀을 주고, 8분의 1 두께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약간 조금 짧게 들어갔지만,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자, 칸수 시스템은, 로드리게스 칸수 시스템은 아주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음, 이런 배치도 있을 때고, 긴 각도 있을 테죠. 긴 각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적분은뭐한요 음,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칸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가 들어올 수 있는 이미의 각을 선정을 합니다. 뭐요 정도면 들어오겠네요. 여기서부터 칸수를 잘 알리는 겁니다. 단 쿠션은 반 칸씩 한 칸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세칸 조금 더 되면 세칸 잡고 그죠?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여섯 칸이 되겠네요, 그죠? 이족 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긴 각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섯 칸이 나오죠? 여섯 칸. 그러면 저는 여섯 칸을 치면 됩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10포인트쯤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저어 1포인트 저기를 보고 한번 공략을해 보겠습니다. 음, 저는 3팁에 음, 8분의 3 두께면 10포인트 맞겠네요. 자, 쳐 보겠습니다. 3팁을 주시고 8/3 분의 두께를 이들 빨로 오죠. 제가 좋아하는 미늘발로. 요렇게 득점이 되는 거죠. 플러스 2도 나온다고 그랬죠. 자, 해볼게요. 칸수를 또 계산해봅시다. 공이 이렇게 와서 요렇게 들어올 거니까 요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제로. 1, 2, 3. 3과 여기에 1.5. 하나, 둘, 셋, 여기가 칸이죠 라인을 꺼 봅니다. 라인을 꺼서 1족구가 있는 쪽으로 평행이동을 살짝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16포인트가 되겠네요. 16포인트, 16포인트를 향해서 2팁 반을 주셔도 되고, 3팁을 주셔도 됩니다. 자, 쳐볼게요. 이 정도면 두께가 8분의 2.5 두께, 8분의 3 두께는 안 되고, 8분의 2.5 두께를 맞추면, 제가 원하는 16포인트를 가겠네요. 자, 쳐볼게요. 투2 t 이나3 t i 을 주시고, 쳐볼게요. 음, 정확하게 떨어지네요. 자, 플러스2도 옆돌로, 자, 아, 플러스2도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한수 시스템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음 쉽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음 시스템 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중에 자기가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음그 시스템을 제 걸로 만들면 되겠죠 아 그게 당구를 치는데 어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치시다 보면 어 이렇게 짧은 각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거 칸수가 두 칸이죠? 두 칸. 여기도 한 칸, 두 칸에서 10포인트를. 하지만 짧은 각은 45도로 보내기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의 기본 원리가 성질이 40도로 3 쿠션에서 4 쿠션은 40도로 가기 때문입니다. 요렇게 해야겠죠? 아무리 제가 코너를 잘 넣는데도 어 45도로는 보기 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의 어, 샷법이 있죠. 당점을 음, 중 하단으로 내리고 C 포인트를 무회전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이 45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음, 구장에 가셔서 어, 두께에 대한 하단 당점을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몇번 연습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두께를 이제 어,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보낼 때 어떤 두께를 맞추면 들어가는지 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원래 그냥 보내려면 음, 당점을 무당이나 어, 중단이나 상단을 주고 쳤을 때 여기를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8분의 어, 1.5 두께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1, 8분의 1.5두께. 만약에 8분의 2두께를 가정합시다. 쉽게. 자 여기 오면 8분의 2두께가되있네요 8분의 2두께를 쳤을 때열로 온다 치면 8분의 3두께가 중하단 당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한 두께가 더 늘어나죠? 똑같은 포인트를 보내더라도. 음, 자, 쳐볼게요. 8분의 3두께 자, 중하단 당점 주시고 그대로 요거는 부드럽게 치시면 안됩니다. 팍 쏴야됩니다. 자 요렇게 득점이 되는거죠. 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중화단 당점 주시고 어, 중화단 보단좀더 주셔야 되겠네요. 그 정도 주시고 원래 보던 각에 원래 모든 그 두께보다는 한 두께를 더보아주시고 샷은 강하게 쏘는 겁니다. 그러면 제공은 45도로 갈수 있습니다. 음,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 주시고 어, 충분한 연습을 하면 가능하겠죠. 이거는 설명하는 부분으로 뭐 거의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기타는 어, 이거는 원쿠션 보내는 게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가시죠.